자 오늘은 얼마전에 봤던 쪽지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다들 잘해줬지만 편한사람 김야! 너는 어떻게 맨날 빵점이니? <웃음> 빵점이래 빵점 눈 감고 대칭 찍어도 하나는 맞을텐데 어떻게 빵점을 맞지? 손가락이 없는거 아님? <웃음> 하, 그러게 등등이 너어져난 놀리면 어떡해 에? 하지만 빵점은좀 심했잖아 <목소리> 리아는 다음 쪽지시험까지 남아서 보충수업이다 알겠지? 보충수업이야? 보, 보, 보, 보 그래 오늘부터 남아 동래 끝 엄마가 아신다면 에잉 리아야 아주 꼴이 좋아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그게 다 차업자적이야 차업자적 띠깨깨. 그럼 난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리아야 그럼 넌 아무도 없는 학교에 남아서 보충수업이나 들어 키르키르키르르르르 엄마가 시면 진짜 노발대발하실 텐데 어떡하지 으이. 음, 현실이야 받아들여 너뭐해 니가 그러거든 친구냐? 에? 그러니까 평소에 PC방 좀 그만 가고 공부하랬잖아 에이 난 공부가 싫은데 에이, 누군 좋아서 하냐이 세상은 공부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돈도 벌수 있는 거지 난이세상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건 절대 불가능! 이 세상에 너 혼자 있으면 모를까! <웃음> 에이, 그건 그래... 아주 꼬리 좋아! 난 간다! 야! 그냥 에이. 오늘 피시방에나 갈래? 넌보충 <웃음> 수업해야 되잖아! 아, 그냥 뭐 땡땡이 치지 뭐! 따라와! 오 어, 에이! 정글 또 왔어! 도움! 도움! 넌 대각선의 법칙도 모르냐? 나 바텀 쪽이야 에이, 에이 정글차이 정글차이 아 에, 에이, 졌다 야나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님? 아이 그건 내일의 김미아가 혼나는 거니까 괜찮아 오늘은 엄마만 모르면 돼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 안 무서워 우리 반 선생님 어? 앞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반성한 척몇번 내주면 선생님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시면서 그래 나중에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끝내 쉽게 분명히 해난 진짜 너무 말썽꾸러기라니까 음, 리아야+ 리아야 음, 음, 음, 음. 김이야 김이야 뭐 빵점 맞은 걸또 모자라 선생님을 우스개 봐! 어너 빵점 맞고 도망갔다고 선생님한테 전왔어. 화너 이리 와 오늘 그냥 혼날 줄 알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웃음> 야, 이따 따돌렸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텐데 어? 혼나는게 못서으면 사라지게 하면 되지 어이, 깜짝이야 늑대 어이, 오랜만이야 <웃음> 심심하던 척 덕분에 재밌는 구경했어 자 이거 받아 짜잔나란 나와라 나와라 리모컨 이게 뭔데? 말 그대로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라지게할수 있는 스위치야 자 리아야 잘봐 나는 저기 있는 닭이 너무 미워 자 그러니까 이 버튼을 그럴 때딱 누르면 어... 탁! 자 봤지? 어때 간단하지? 그러면 이 버튼 가지고 한번 잘 써봐. 그럼 나는 이만. 뭔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스위치라고? 무섭지 않아 이거? 왜 이런 걸 주고 간 거람? 어? 어. 심기하다 어? 넌 차별이? 아줌마가 너 엄청 찾고 있던데. 널 공중으로 뛰어 다음에 점프해서 공중에서 팔꿈치로 찍어서 널 땅으로 내려 꽂는다고 하셨나? 어어 어, 야+ 야무차 어 <웃음> 네가 땅으로 내려 끊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줌마한테 여기 있다고 다 말해야겠다 어, 말하지 마 제발 나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어야여야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어, 지금 엄마를 만나러 갔다간 엄청 혼이 내고 말거야 <웃음> 지...이란 모르겠다 사라져 어? 어? 어? 진짜 사라졌잖아 어? 뭐야 어떻게 어, 내가 차비를 어, 어, 죽여버린 건가? 어? 김니야. 어? 어? 어? 살아있었구나. 어, 어, 그, 그것보다 차별이가. 응? 어? 차별이? 그게 뭐야? 너 차별 당했니? 어, 어? 어, 아니, 우리랑 같은 반인 그 여자애 있잖아, 차별이. 응? 어? 우리 반에 차별이라는 애는 없는데? 꿈꿨냐? <웃음> 아니, 그 맨날, 끼끼끼. 난 너무 잘랐어 나이랑 수준이 달라 막 이런 일도 있잖아 뭐래 아니 진짜 그 자매님 몰라 어 진짜 어, 어 그러는 진짜냐 아, 리아가 어, 저있래어 리아 어선생님이다너보충서왜 어? 어? 어? 어? 도망갔어 어 김리아 이 녀석하며 엄마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너 진짜 안 되겠다 일로 와 어, 댕댕아, 내일 볼수 있으면 내일 보자! 그럼, 안녕! 야, 어, 어, 어, 어, 어, 어. 김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문안 열어? 안 열어! 빨리 열어. 어, 어, 어, 큰일 났다. 나 어떡해. 어, 어, 어. 음. <웃음> 선생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너 좋은 말로 할때 열어라.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웃음> 오빠? 여기서 뭐해? 빨리 못 열어. 어, 우리 엄마랑 오빠 반 선생님 아니야? 오빠가 안열면내운다 어, 어, 어, 열지 마. 열지 마. 어, 어, 어, 아 모르겠다. 이 스위치. 꾸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오라 오. 오. 뭐야...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거야?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